상단에 레이아웃을 클릭하시고 빈 화면을 선택하겠습니다. 삽입, 도형, 별및 현수막에서 두루마리 모양 가로로 말림을 선택하시고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 하겠습니다. 글자를 적어주시고 테두리를 누르시고 글자 색은 검정, 도형 채우기는 흰색 배경일 도형 윤곽성도 검정을 해주겠습니다. 홈탭에서 글자 크기를 적당하게 크게 해주시고 상단에 삽입, 도형, 사각형에서 둥근 모서리를 선택하시고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 하겠습니다. 한글 자음, 미음을 누르시고, 한자키를 누르겠습니다. 보기 변경을 누르시고, 똑같은 특수문자를 선택해주시고, 글자를 적어주겠습니다. 엔터를 치시고, 빼기, 한칸 띄우시고, 글자를 적어주겠습니다. 엔터, 테두리를 클릭하시고 글자색 검정, 도형 채우기 흰색 배경에 도형 윤곽선 검정을 해주시고 홈탭에서 왼쪽 정렬을 해주겠습니다. 실수 목표는 글자 크기를 키워주시고 탭키를 눌러서 안으로 넣어 주겠습니다. 글자 크기는 조금 줄이겠습니다. 삽입, 도형, 직사각형을 선택해 주시고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 하겠습니다. 엔터를 쳐주시고 엔터를 한번 더 치겠습니다. 글자를 입력해 주시고 글자 크기를 조금 줄이겠습니다. 크기를 적당히 줄여주시고 도형 채우기, 흰색 배경 1, 도형 윤곽선 검정, 글자 색은 검정을 해주시고 만약에 위아래가 너무 많이 벌어진 것처럼 느껴지신다면 글자 크기를 줄여주시면 됩니다. 컨트롤, 시프트를 눌러서 직선으로 복사를 하겠습니다. 주로 바꿀 때는 엔터 치시면 됩니다. 왼쪽 정렬을 해주겠습니다. 도형 설명선에서 생각풍선 구름 모양을 선택하시고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 하겠습니다. 모양 조절점을 위로 드래그 해주시고 글자를 적어주겠습니다. 홈탭에서 글자 색은 검정 테두리를 누르시고 글자 색은 검정 도형 채우기는 흰색 배경인 도형 윤곽선은 검정을 해주겠습니다. 도형에서 텍스트 상자를 선택해 주시고 엔터를 쳐서 줄을 바꾸겠습니다. V가 소문자이기 때문에 꼭 소문자로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테두리를 드래그해서 원하는 위치를 맞춰주시고 도형에서 선 하살표를 선택하시고 드래그를 해주겠습니다. 검정색 두께는 조금 두껍게 해주시고 대시는 파선을 해주시고 하살표는 하살표 스타일 2를 해주겠습니다. 상단에 둥근 모서리 사각형을 선택해 주시고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 하겠습니다. 모양 조절점을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비슷하게 만들어 주시고 테두리를 눌러서 홈탭에서 도형 채우기 흰색, 도형 윤곽선 검정, 글자색 검정을 하겠습니다. 글자 크기는 조금 줄여 주겠습니다. 위치를 맞춰 주시고 상단에 도형, 곡선을 선택하시고 클릭, 클릭, 클릭을 해주시고 키보드에 ESC를 누르겠습니다. 도형 윤곽선은 검정, 대시는 파선, 두께는 조금 두껍게 해주겠습니다. 하살표는 하살표 스타일 2를 하겠습니다. 위아래 크기를 조금 키워주시고 곡선을 다시 선택해주시고 클릭 클릭, 클릭해 주시고 ESC, 까만색 화살표를 선택하시고 홈탭에서 서식 복사 클릭해 주겠습니다. 위아래 크기를 조금 줄여주시고 크기를 미세하게 조정하고 싶을 때는 키보드에 Alt키를 누르시면 미세하게 크기 조절이 가능합니다 상단에 도형 곡선을 선택하시고 클릭 클릭 그리고 나서 다음 모양을 클릭했을 때 원하는 모양이 아니라면 키보드에 백스페이스를 눌러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엔터키 위에 보면 왼쪽 방향 화살표가 있는데 이걸 백스페이스라고 합니다. 백스페이스를 누르면 한 단계가 취소되고 지금 여기에서도 선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백스페이스를 누르시면 처음부터 다시 그릴 수 있습니다. 원하는 방향에서 클릭, 클릭, 클릭을 해주시고 ESC, 선을 선택하시고 홈탭에서 서식 복사 위치를 맞춰 주겠습니다. 다시 도형에서 곡선, 클릭, 클릭, 클릭, 클릭을 해주시고 ESC 서식 복사를 해주겠습니다. 텍스트 상자를 클릭해주시고 컨트롤 키를 눌러서 복사를 해 주겠습니다. 글자를 적어주시고 영어를 적을 때는 반드시 대소문자를 정확하게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A는 알파가 아니라 영문자 A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이는 A가 알파로 보인다고 알파로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는 VI의 사용법에 사용되는 명령어를 쓰는 거기 때문에 알파벳 I와 A를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글꼴은 비슷한 글꼴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글꼴은 굳이 바꾸지 않아도 감점이 되지는 않지만 최대한 비슷한 글꼴로 바꿔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영어의 글꼴 중에서 베를린산스 FB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위치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글꼴은 굳이 바꾸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컨트롤 키를 눌러서 복사해 주겠습니다. 대소문자를 정확하게 맞춰서 적어주시고 컨트롤 키를 눌러서 하나 더 복사하겠습니다. 컨트롤 키를 눌러서 하나 더 복사하겠습니다. 테두리를 눌러서 맑은 고딕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글자 크기는 조금 줄이겠습니다. 이제 굵게 지정이나 글자 크기는 지시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기에 비슷한 크기로 수험자가 맞춰주면 됩니다. 글자 크기가 조금 다르다고 해서 감점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완성해 주시는 걸 목표로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단에 새 슬라이드를 눌러주시고 삽입 텍스트 상자를 클릭하시고 원하는 위치에 글자를 적어주겠습니다. 테두리를 누르시고 글꼴을 궁서로 해주겠습니다. 글자 크기를 키워주시고 적당한 위치로 이동시켜주시고 영어만 블럭 씌워서 조금 더 비슷한 글꼴로 변경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벨 MT를 해주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글꼴을 최대한 비슷하게 하든 안 하든 크게 점수에는 상관없기 때문에 똑같은 글자를 찾으려고 시간을 많이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보기에 너무 다르지만 않으면 감점되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글자를 찾기 위해서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삽입 도형, 타원을 선택해 주시고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도형 채우기 흰색, 도형 윤곽선 검정, 글자 색도 검정을 하겠습니다. 테두리를 눌러서 하겠습니다. 글자색 검정 사각형을 다섯 개 넣어주겠습니다. 직사각형을 선택하시고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하시고 글자를 적어주겠습니다. 의사결정요인을 클릭하시고 홈탭에서 서식복사 클릭 컨트롤 시프트를 눌러서 다섯 개를 복사해 주겠습니다. 글자를 수정해 주시고 선을 거어주겠습니다 삽입, 도형 연결선 꺾임을 선택해 주시고 회색점에서 회색점이 나올 때 손을 놓아주시고 반복해서 회색점과 회색점을 연결해 주겠습니다. 연결이 끝났으면 선택해서 검정색으로 바꿔주시고 타원을 원하는 위치에 맞춰주겠습니다. 글자 크기를 조금 키우겠습니다. 상단에 삽입, 도형에서 직사각형 두 개를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표를 만드셔도 됩니다. 저는 직사각형을 복사해서 만들겠습니다. 공급사슬, 의사결정요인을 클릭하시고 서식 복사, 클릭, 컨트롤, 시프트를 눌러서 복사하겠습니다. 크기를 적당히 키워주시고 글자를 적어 주겠습니다. 글자 크기를 조금만 줄이겠습니다. 이제 그림자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쉐이프 형식에서 도형효과 그림자 오른쪽 아래를 선택하시고 그림자 옵션에서 투명도 0, 흐리게 0, 간격을 문제와 비슷하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상단의 도형, 사각형 빈면을 선택해 주시고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 하겠습니다. 의사결정요인을 클릭하시고 홈탭에 서식복사 클릭 글자를 적어주시고 테두리를 클릭해서 상단에 기울인꼴을 선택해주겠습니다. 아래쪽과 오른쪽에 음영색이 없기 때문에 도형 채우기에서 흰색 배경 1을 하지 마시고 채우기 없음을 해주겠습니다. 이제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보기 유인물 마스터에서 날짜와 페이지 번호 체크를 해제하시고 마스터 보기 닫기 파일 인쇄 전체 페이지 슬라이드를 눌러서 이 슬라이드 고품질을 체크해 주시고 인쇄를 누르시면 됩니다.